부과 기준, 그리고 일반 기준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위반 행위 횟수에 따른 과태료가 가중된 부과 기준이 적용됩니다. 보시다시피 이와 같이 1차 위반, 그 다음 2차, 3차 위반에 따라 가지고 과태료가 금액이 달라지잖아. 그렇죠. 달라지는데 이 기준이 어떤 어떤 조건에서 가중된 부가 기준을 설정하느냐 이겁니다. 최근 2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가 처분을 받은 경우에 이와 같이 부가 기준을 가중된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두 번째,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 어겼을 때더 강화된 벌칙을 가하겠다 이 말이에요 최근 2년간 위반 행위 자 이게 기준입니다 그러면 2년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명확히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과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고날 그, 그 기간 2년 내에 똑같이 위반을 했다. 그러면은, 부과, 더중한벌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 처분을 받는 경우, 가중 처분의 적용 횟수는 그 위반 행위 전 부과 처분 차수에 따른 기간 내에 가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을 경우는 높은 차수를, 그러니까 중한 벌을 중한 벌을 받도록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보시면은 다식약 처장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2호의 개별 기준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경감을해줄수 있는 기준도 있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 행위자의 경우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이런 단서조항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걸다 해가지고, 이제, 개별 기준, 그러는 게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나항도, 자, 지금 봅시다. 식약처장시도지서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 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도 있다. 다만,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법제 101조 1항부터 4항까지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는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면 과태료라고 하는 게 행정처분이잖아요. 행정적으로 행정부서에서 법을 이렇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인데 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모든 법이 있지만 그 법이 가장 상위법이 헌법이잖아 헌법을 위반하면서 법을 만들면 은 그거는 원인 무효야 원천적으로 무효야 자, 이와 같이 법을 어길 수는 없다 그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그냥 쭉 넘어가서 보도록 하고 자또 어디에 좀이 내용은 보기는 다 봐야 돼 여러분들 아, 자 보기는 다 봐야 되는데 자즉습 판매 제조 가공 대상식품 자 이거 보시면은 에 영재 21조 1호에 따른 식품 제조, 가공업자 및 축산식품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축산, 가공업, 영업자가 제조, 가공, 한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자가 수입, 판매한 식품, 뭐, 뭐, 등등 식품으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들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호의 어어 하나의 하나의 식품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자 통조림, 병조림, 뭐레토르트 식품 자 이런 것들은 여기에 있는 것들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자 이렇게 들어서 들어서 판매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저번에 문제도 한번 보셨죠? 그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식품 접객 업영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이 꽤 많습니다. 자, 준수해야 될 사항을 쭉 나열을 했고요. 그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자와 그종업원이 준수해야 될 사항. 여기 보시면은 자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자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다음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해야 한다. 뭐등 이런 내용들. 그다음 식품 소분 판매. 뭐운반업자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내용 자, 물론 여기서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이나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은 이 조항에서 제외를 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이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 먹놈을 수질 검사 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자, 이때, 1년마다 한 번씩 받아야 되는데, 이건 일부 항목이에요. 자, 일부 항목. 그러면 전체 항목은, 모든 항목은 2년마다 한번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음 자, 여기에 자, 식품 소분업자 및 유통점원 판매업자는 소비자로,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 사례 등을 신고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 년간 기록 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전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이거 잘안 지켜지잖아 그죠? 그 다음 유통 전문 판매업자는 제조 가공을 위탁한 제조 가공업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반기하면은 분기하면은 1 4분기2 4분기 그러니까 1년에 12개월을 4분기 이렇게 나누게 나누기 4하면 석 달이고 그죠? 반기 그러면 6개월입니다. 1년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니까 6개월을 반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반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다만 위탁받은 제조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법제 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업소. 그러니까 이걸 HACCP, 해석이라고 우리가 부르던 용어입니다. 경우 또는 법제 50조에 따른 우수등급 영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서 품질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 말입니다. 위생관리 실태 점검 이걸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미리 벌써 어떤 품질 관리가 식품 안전을 위한 관리 인증 시스템 하에서 관리가 되고 있다면 이거는 제외해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들 식품 안전 관리 인증 기준이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 식품이 안전하게 우리 인체에 위해 요인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에서 관리가 되겠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여러분들 뭐 영양사로 이제 어떤 직무을 수행하게 될때 거의 기본적입니다. 식품 관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 이것 그 시스템 하에 관리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했어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완벽하다 그런 얘기 가 아니잖아. 아주 최소 기준이야. 그게. 최소 기준은 만족하고 있다.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 전체적으로 보시고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내용은 자, 회수 대상이 되는 식품 등 기준 나왔습니다. 자, 법제 실조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 식품 첨가물 기준 및 규격의 위반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언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수해라입니다. 회수 대상입니다. 비소, 카드뮴, 납, 수원, 중금속, 뭐메탄화및시안 화물 기준을 위반한 경우, 뭐 바륨, 포말라이드, 올소, 토렌, 슬폰아마이드뭐다이옥신 또는 포리옥시에틸렌 기준 위반한 경우. 방사능 기준 위반한 경우, 농수산물 잔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초과한 경우, 곰팡이 독소 기준 초과한 경우, 폐류 독소 기준 위반한 경우, 항생물질 등 잔류 허용 기준 초과한 것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식중독균 살모넬라 대장균 O157 H7 모리스테리아 뭐 모노 모노사이토네시스 캠피로박터 제준이, 크로로스트리움, 보툴리늄, 자 이런 것들 검출 위반, 검출 기준 위반, 그다음 허용된 식품 첨가물 외에 인체에 위해한 어떤 공업용 첨가물을 사용한 경우, 주석, 보스파타제, 암모니아성 질소, 아질산성 질소 또는 형광증백제 시험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네, 식품조사 처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네, 식품 등에서 유리검속 등 섭취 과정에서 인체 위에 직접적인 위에나 손상을 줄수 있는 재질이나 크기의 이물 또는 심한 혐오감을 줄수 있는 이물이 발견된 경우 다만, 다만 이물의 혼인원이 객관적으로 밝혀져 다른 제품에서도 더 이상 동일한 이물이 발견된 가 발견될 가능성이 없다고 식약처장이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야 한다. 회수 안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 자가 품질 자가 품질 검사 결과 허용된 첨가물 외의 첨가물이 검출되는 경우, 그 대장균 검출 기준을 위반하는 사실 이 확인된 경우. 그 밖의, 그 밖의 식품 등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또는 판매하는 과정에서 혼입되어 인체 건강을 해체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로 누가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회수 회수하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내용 전체가 하여튼, 하여튼 인체에 해를 줄위에 요소가 있다. 그런데 전혀 없다는 걸 보장을 할수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기준까지는 허용을 하되 그 기준 이상 되는 것은 전부 회수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 이제 어떤어떤 어떤 경우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아, 이게 인체에 유해하겠다 하지 않겠다 그러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 여러 방면에서 공부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아 식품에 이런 이런 어떤 물질들이 들어 있다면 들어 있다면 아, 이게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는 안 되겠다.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렇게 명확하게 잘 떠오르진 않죠. 그래서 위생사 공부도 좀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위생사 공부 쪽 하면 굉장히 이런 폭이 넓어지잖 식품 위생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사람이 먹고 마시는 음식만 한정되어 있지만 그 음식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망나되어 있는 인체에 해를 줄수 있는 물질들을 공부를 할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위생사 공부에서 어느 정도 좀 공부를 할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그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 부분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도 풀어보시고 이렇게 해서 식품위생법은 이제 언어로서좀 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 아시겠어요?